여자가 이 남자를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굉장히 좋아해 이 여자가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많이, 많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남자 맞춰줘야 돼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. 사람들이 궁합 보러 많이 오죠. 네네.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보통 많이 와요? 돌싱에서 또 남자 새로 얻어가지고 이제 궁합 보기도 하고 뭐 스물일곱 여덟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오.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니면 이제 <웃음> 상간녀 상간남 <웃음> 이런 <웃음> 쪽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찾죠. 어, 연상 연하도 좀 오나요? 연상 연하도 오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궁합 연상 연하를 한번 가져와봤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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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은 좀 어때요?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성질 아니지. 끼도 많고. 이사주는 일부 동사를 못해요. 결혼했다 실패를 해야 되고. 남자분은 아직 솔로인 것 같고. 둘의 운기는 어때요? 올해? 승승장구한데 지금 뭐 어떤 거를 지금 네. 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승기에 올라가는 형국. 올해 내년까지는 확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. 둘이 호흡이 잘 맞지. 둘이 내가 볼 때는 어, 연기 파트너로. 파트너로는 궁합이 잘 맞는다. 여자가 많이 맞춰주는 거 같아 혼문은 이성적인 면은요? 이 여자가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많이, 많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네. 남자 <웃음> 맞춰줘야 돼 금전은 좀 어떨까요? 서로? 여자가 뛰어나게 많지 <웃음> 여기는 엄청나지 남자보다 여자가 확더 톱스타처럼 보여지고 남자도 이제 막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잘될거 같아요 오. 올해 내년까지는 이게 잘 돼서 또 다시 뭐일부일부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, 여자부 일부 동사못할 그 사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네네. 남자 운이 조금 일부 동사를 못 하고 실패해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도와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조금 똘끼가 있지 다 벗어야 돼 <웃음> 아, <그래요? 웃음> 그런 어, 술 취하면 어, 어. 그런 거있다 끼가 나오지 쉽게 얘기하면 그 남자분은 어때요? 여기는 뭐 이렇게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볼때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드라마 보세요? 보는 절대, 거안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보죠 이거 사실 궁합이 아니라 드라마에 네. 이제 주인공들을 한번 가져와봤어요. 네네네. 저글로리의 네네. 그 이도연이랑손예규 네네. 씨예요. 네네. 한번 재미로 한번 가져와봤어요. 아, 둘이 네네네. 잘 어울리나?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. 캐릭터상에서는 네네. 제가 볼때잘 어울리죠. 손발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. 그 아까 선생님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. 여자분이 남자분을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? 연기 그런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. 이 남자분은 네네네. 제가 볼 때. 잘 하긴 잘해도 이쪽에는 그런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,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네. 옆에서 어... 조금 이렇게 연기 스타일이라든지 네네. 그런 걸좀 캐릭터로 좀 잡아주는 어...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어... 송혜규씨가 어... 응. 어... 네. 앞으로 송혜규씨 앞으로도... 어느 정도 좀더 연기를 계속 할수 있을까요? 근데 네.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50대가 넘어가고 네. 중반까지는,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쭉 그냥 할것 같아요. 이도현 씨, 군대 가요. 갔다 오면. 갔다 와도 제가 볼때 시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작년, 재작년부터 막 상승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라. 음,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. 오... 음. 이송혜효씨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결혼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이 사람이 1부 종사 못해라, 2부 종사 못해라, 3부 종사 못해라 하는 <웃음> 형국이기 때문에. 그 정도예요? <웃음> 남자분은요?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 서른 한네 살, 다섯 살? 이때 혼사문이 열려서 서른 세 살부터는 운기가 찾아오죠. 근데 여기는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다그래도 지금 아직은 내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스쳐가는 인년자로 나와져요. 지금은 뭐 결혼을 해도 이렇게 핑크빛 사랑은 할지 있어도 1년, 2년, 3년 하호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. 선생님이 보시게 송혜교씨뭐 남자친구 있을까요? 되형생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거못 참기 때문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... 마지막으로 서로 각각 뭐 조심해야 될지 여기는 군대 가서 좀 잘해야 돼읍가사대대라고 하죠 어...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... 다치고 이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크게 몸수로 좀 아픈 그런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송혜규 씨는 입조심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 구설이 많이 따라요